안녕하세요 모든것을 리뷰하는 인조이티비 브레드입니다 오늘 재밌는 영상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이 거북이를 지 키우고 계시는데요 아침부터 거북이들이 살맛 났네요 뭐 비도 오고 딱 좋은 날씨네요 날씨도 덥지도 않고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거북이씨 애굿모닝. 하와이 트데이 I'm thanks. 오, 뭐 좋다고 하네요. 컨디션이. 음, 재밌네요. 어,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팔이 움직이며, 음, 운동을 하고 있네요.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? 아주 재밌는데요. 이 영상 아침 운동 보십시오. 보십시오. 역시 거북이도 아침에 운동을 하네요. 건강을 위해서 거북이가 느리긴 하지만, 이렇게 보시면 오, 안녕하세요 거북이씨 잘 자셨나요? 오늘도 뭐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보자고요